네, 반갑습니다. 무료최고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현재 호오비 글로벌 거래소에 어, 자체 리스팅되어 있는 어, 파이의 현재 가격 그래프입니다. 어, 10월 31일 날 기준으로 보면 300달러를 훌쩍 넘기기도 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어, 현재는 어, 크게 좀 많이 내려와 있죠. 최하점으로 한 60% 66달러까지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적이 있었고 현재는 지금 80달러가 안되는 79.5달러 정도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거래량도 4천만 달러가 이제, 어 이제 유통이 되는 것과 달리 현재는 어 700만 달러가 줄어들어 있는 3,300만 달러를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 작년 10월 29일 대비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죠. 이제 이 코인은 실제 파이가 아니고 파이 코어 팀과는 이제 무관한 자체 리스팅한 것이고 실제 파이와 현재 파이는 작동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가 이제 많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거래량도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나온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코인 기기라고 하는 매체에서. 어, 이상한 그,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1월 3일 날에 이 기자가, 어, 후어비 글로벌 거래소가 300명의 직원들을 이제 정리해고 한다. 자, 무엇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의 실패 때문에 300여 명의 직원들을 자른다. 라고 이렇게 어,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코인킥은 어 영국 런던에 본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2017년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글은 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트위터 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 우 블록체인은 콜린 우가 이제 운영을 하는 어, 중국의 이제 기자들이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이제 주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매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 저스틴 선의 후어비 글로벌 거래소가 기존에 1200명 정도의 그 이제 어,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 대비해서 규모의 팀을 600에서 800명 정도로 정리해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위 직원의 급여도 삭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 셈이죠. 어, 이와 관련해서 일단 그 여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어, 그 코인킥이나 우 블록체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 정해고 관련해서 어, 현재 지금 어, 저스틴 선이, 어, 그, 이제 공평한 그런 내용이나 성명서나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어, 제출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 근거 자료는 없다. 어, 현재 그리고 저스틴 선은, 어, 정리 해고나 어, 이, 그, 임금 삭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어, 내용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가지고, 어, 후오비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어, 현재 아니고, 어, 현재로서는 중요한 발전 단계에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어, 그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일축을 어, 했죠. 어, 그리고 그, 뭐, 이러한 뭐 자금 압박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또 내용도 이렇게 다루고 있던데, 자금 상태가 좋지 않다. 어, 이러한 것은, 이제, 그, 2021년도에 중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 상당히 공격적인 폐쇄 정책을 함에 따라, 이제, 중국에서 철수를 한 것이었고, 어,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어, 많은 중국 유저들이 대상으로, 이제, 타겟을 삼았지만, 어,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거래가, 이제, 많이 줄어들겠다마, 따라, 이제, 그 거래, 어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듦에 따라 이제 자금 압박을 이제 겪고 있는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 건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굳이 파이트토크가 상당히 이제 이슈의 도마에 오, 올라서 어 그래서 파이트토크 실패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좀어 내용 연결과 좀맞진 않다 좀 부적절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최근에 그 저스틴 써니 어 이와 같은 투표를 한 적도 있죠. 어, 파이 네트워크를 코인을 우리 거래소에서 상장시킨 게잘 어떤 어, 잘한 결정이었을까요라고 하는 어 질문에 어 1월 2일 당시 기준으로는 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투표가 오히려 높았는데 현재 지금 마감 시간을 이제 4시간 앞둔 시점에서 현재 보면 오히려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14% 정도를 우회하는, 오히려 역전되는 결과를 놓고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객관적인, 어, 데이터로 봤을 때, 그,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가 12월 29일 거래 개시하기 전, 어, 기준으로 보면, 어, 그 12월 그때가 26일 어, 기준이었을 거예요. 트레이드 볼륨이 4,400원 억 정도로 이제 그집게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어 모든 거래소가 이제 좀 활황이라서 그런 걸쓸 수도 있겠지만, 기 대비해서는 파이네토크가 거래 개시되고 나서도 400억원의 트레이드 볼륨을 증가가 시켰고, 현재는 4,000억원대가 아니라 5,569억원 정도의 트레이드 볼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어 그리고 그 호흡이 글로벌 자체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여러 코인들을 봤을 때 게시가 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24시간 볼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때가 4,400만 달러였고 파이가 4,0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그 거래량 볼륨에서 1위를 차 어, 어, 했던 비트코인은 2,978만 달러 정도이고요.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3,318만 달러 정도로, 어, 자체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단연 1위로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거죠. 뭐, 어찌됐건, 그, 저스틴 선의 이번 파이 네트워크 도둑 상장과 관련해서 마땅히 지탄받아야 될 일은 맞기는 맞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까지 도마에 오르는 것 보면 참, 저스틴 선의 어, 어, 뼈아픈 실책과 그 다음에 어, 깊은 고생 그리고 어, 큰 숙제를 어, 같이 떠안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기초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